<목소리> 사롱이력 <사료> 혹표 <목소리> 번호 52 56 35 3 5 40 45 50 유지먼 인가 준비됐습니다 네네네자 세미 새로운 옥소네 현황 프로그램 준비 준비됐습니다 네 현황 프 인가 목표속도 어... 네. 120, 네. 160, 속도 160, 필트가 0도. 1 0 선택 시민. 가동창이 인어니다 네, 하나, 둘, 셋, 가동창요